강낭콩긴 깍지 속에 알갱이가 들어있는 꿈이나 비슷한 꿈. 아름다운 문예작품을 창작하거나 새로운 신상품을 개발하여 소비자의 이목을 끌게 된다. 연구, 발명, 검사 감정, 발굴, 행제 등이 있다. 검은콩을 자루에 담은 꿈. 풀리지 않던 일이 잘 풀리게 되고 정체되었던 일들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게 되어 성취감을 맛보게 될 징조다. 다람쥐가 땅콩밭을 발견하는 꿈. 사업가는 국내 시장에 투자하여 사업 성과를 올리게 된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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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이나 일에서 자신의 능력을 한껏 발휘하게 된다. 방 안으로 콩알이 굴러 들어오는 꿈 생각지 못한 돈이 생기게 된다. 밭에 콩을 심는 꿈 목표 달성을 위해 투자하거나 인내를 갖고 노력하게 된다. 삶은 콩이나 콩깍지 등의 여물을 소에게 먹이는 꿈 집안 식구 중에 안 좋은 사고가 생길 수 있다. 삶은 콩을 먹은 꿈 재물운이 상승해 많은 재물을 모으게 된다. 삶은 콩을 소한테 먹이는 꿈 가족 중 누군가가 좋지 않은 일에 연루되거나 사고를 당할 징조다. 소치나 그릇에 콩을 볶는 꿈 집안에 우환이 생기고 어떤 일에 사사건건 시비가 붙어 싸움이 발생한다. 수북하게 쌓아놓은 콩깍지가 썩어있는 꿈 사업자금이나 재산 등을 탕진하게 된다. 석은 콩꿈 경제적으로 고생하거나 건강이 나빠지게 될 징조다. 만두콩을 먹는 꿈 기분 좋은 일이 생기거나 행운이 따를 징조다. 참기름 들기름 콩기름 기타기름을 사오는 꿈 사온불량과 비례되는 상당한 돈, 학문 자료 등을 얻게 된다. 콩가마니가곳간에 가득 쌓인 꿈 피땀 흘린 노력으로 엄청난 재물을 모아 당대에 가부가 된다. 재물, 돈, 물품, 재복, 식복 등이 복항아리마다 가득히 찬다. 콩 먹는 꿈 가족이 병에 걸려 병원 신세를 치게 되거나 마찰 또는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콩 종류를 먹는 꿈 질병이 생기거나 자손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으며 집안에 분쟁이 생길 징조다. 사자가곳간에 가득 쌓인 꿈 끝없는 노력의 대가로 큰 재물을 모으게 되고 부자가 될 징조다. 콩깍지가 쌓인 꿈 사람을 고용하거나 빚이 늘게 될 징조 누군가에게 어려운 부탁을 하게 될 일이 생길 징조다. 콩깍지를 많이 쌓아둔 꿈 일꾼을 고용하거나 빚을 얻는다. 콩깍지가 썩으면 사업자금이 탕진된다. 콩깍지를 집에 가져와서 보니 어느새 익어서 검은 콩으로 변하고 양도 많아진 꿈 현재 일이나 계획하는 일을 신속하게 처리해야만 한다. 머지않아 작은 투자로 엄청난 이득을 보게 될 것이다. 콩나물 시루에 맑은 물을 주는 꿈 생산, 농업, 식품업 등에 투자하여 사업 성과를 올리고 날로 번창하게 된다. 장애성, 양육 교육, 수신, 연구, 발달, 연마 등이 있다. 콩밥을 먹는 꿈 축하할 일이 생기거나 경사가 날 징조다. 콩밭에 새싹이 돋아나는 꿈 모든 사물이 탄생되고 시대적 문명과 문화가 새롭게 발생된다. 학생과 재수생은 머리가 맑아지고 학업 성적이 올라 장학생이 된다. 발생, 운동, 발전, 명예, 첫걸음, 시작, 개업, 창작, 입학, 꿈 등이 있다. 콩알이 굴러 들어오는 꿈. 뜻밖의 용돈이 생겨 주머니를 채운다. 콩에 난싹을 본 꿈. 자녀의 신상에 안 좋은 일이 생길 징조다. 콩으로 매주를 쓰는 꿈. 신규 사업에 투자하여 사업 성과를 올리고 대업을 성취하게 된다. 콩을 많이 본꿈 사업에서 성과가 있거나 작품, 재물 등 암시 콩을 받는 꿈 건강이 나빠지거나 병원 신세를 지게 될 징조다. 콩을 볶는꿈 집안에 우환이 발생하거나 심이나 싸움이 생기게 될 징조다. 콩을 사는 꿈 주변 사람에게 모함을 받아 구설수에 휘말리거나 체면이 깎일 징조다. 콩을 주머니에 넣은 꿈 누군가와 마찰이나 시비가 생길 수 있다. 콩을 줍는 꿈 임산부는 태아에게 문제가 생기거나 유산하게 된다. 콩을 휘저어놓은 꿈 집안에 화근이 생길 징조다. 콩이 많이 쌓여있던 꿈 콩이 많을수록 많은 재물을 얻게 된다. 콩이 바구니에 수북하게 쌓여있는 꿈 좋은 일이 생기고 재물운이 상승해 물질적으로 여유로워질 징조다. 콩이나 콩깍지를 소에게 먹이는 꿈 콩이나 콩깍지를 소에게 먹이는 꿈은 가족 중 누군가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 것을 암시한다. 가족 중한 사람이 다치거나 사고를 당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콩이나 파를 그릇에 넣고 뒤젓는 꿈. 집안의 싸움이나 시끄러운 일이 생기게 된다. 콩팥에 병이 들었으니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물은 꿈. 어떤 일을 시작하는데 그 일에 대해서 상의해 올 사람이 있음. 푸른 완두콩을 얻어오는 꿈. 어떤 정치 집단 및 사회 조직체가 와야 되어 불뿔이 흩어진다. 투콩이 검은 콩이 된 꿈. 뜻밖의 경사가 있을 징조다 콩꾸메몽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